네, 둘, 셋, KBS오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티티입니다 네, 저희가 디스패치 깜짝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오우.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호텔에 있는데요 네, 저희는 펠로우십, 더 펠로우십, 비기닝 오브 디 엔드 네, LA 공연을 끝으로 네, 뮤즈 투어 마무리됐습니다 네. 멤버들, 혹시 약간 소감이 어데지 투어를 마무리된 소감이 어떤 어떠세요, 우영 일단 서학민이 잘 마무리된 것같 너무 다행이고 멤버들 너무너무 고생한 것 같고 와주신 모든 a t e 분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죠, 맞죠. <웃음> 맞죠, 맞죠. 그리고, 그리고 되게 어, 유서 깊은 공연장에서 저희가 무대를 할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뜻깊은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언젠가는 더 열심히 해서 한번더갈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죠, 맞죠. <웃음> 아 맞죠, 맞죠, 맞죠예요? 네. 무슨 컨셉이에요? 무슨 컨셉? 맞죠, 맞죠. <웃음> 맞죠, 맞죠. <웃음> 아 시간이 너무 빠르것같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네. 하러 왔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자 이제 시... 설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연휴를 이제 잘 보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에이티니를 위해서 네. 행운의 카드를 와우. 조금 네올 한해도 네. 네. 행운을 행운을 이제 함께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행운 카드를 만들어보도록 할겁니다 음. 네. 앞에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많이 준비해주셨어요 가위, 폴라로이드, 스티커 <웃음> 1년 필살. 와 이제 오랜만이네요 딱 보니까. 네. 아 그죠.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재료로. 가위하고 참고만 주세요. 활용을 네. 해서. 네. 아플라로이들 아, 찍고 싶은 사람 찍고. 아가위들렸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자 짜증 나자. 이제는 제 짜증이 난다 진짜. <웃음> 진짜 아 오늘 민기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열러 버릴까? 네자 그러면 어. 맞죠 맞죠. 자한 명씩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웃음> 네. 어, 아, 그요 폴라로이드를 찍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진지 안하나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자, 새해 뭐 좋은 일만 가득하게 이런 느낌으로 하요네요 네. 어, 만들었어요 <웃음> 만들었어요? 야, 그때는에 받아준 건데 네가 리액션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냐 만들려고 해, <웃음> 만들었는데 아, 그래. 이해하고 싶 그래, 이해하고 싶 웃으려고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괜찮죠 좀괜찮았 그냥, 그냥 알았어. 알았어. 좀 그래. 그래.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해 <웃음> 맞죠? 맞죠? <웃음> 조우 예 <Yeah>. 만드세요 <웃음> <다> 만 드세요 <웃음> 느낌 있잖아, 괜찮지? 실패하는 거야 자, 자, 자 빈기도 하나 만들어 그렇죠. 어 이거 뜯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또 디스패치에서 이렇게 예쁜 스티커도 준비를 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만드세요 준비했어? 아니, 바로 파슨크 한 거니 멋진 친구구나 아 이런 슨센스 있어야지 나도, 너, 프로그이 단장을 찍어줘. 에, 에이... 이게, 만기씨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어, 행운이니까, 네이클로 줄게요. 둥좀 줄게요 등좀 줄게요 <웃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웃기냐 네. 감사합니다 <웃음> 찍을 거예요? 네? 찍을 거예요? 아니 저는 진심으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네네. 오케이. 아, 근데 사진이 좀잘못 나왔어 다 찍어줘요? 어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사진이 <웃음> 못 나온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웃음> 생긴 건가? 아 오늘 또 <웃음> 진짜 안 좋아 내이클로브 그랬다. 오 마음에 담았네요. 네. 윙기 씨? 아, 누구야? 누구야? 누가형누에요누 어? 제가요. 구 <웃음> <웃음> oh, this is beautiful. <웃음> <웃음> <웃음> 나 이제 시작도 못한다, 야 누구야? 누 i s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도 누구야? 누구야? 홍중이 형의 이제 예명이 될뻔한 럭키 느낌으로 보도록 하저 사진이 나왔나요 혹시? 필름 부족 현상이 이러나가지고 필름 부족 사상이 찍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그 저장이 되는구나아 뭘로 하지? 고민이네 모임이 안 깨지나요? 개나 따따따 맞아 맞아. It's so nice. 어 외국물을 대대적으로 드셨나봐요. 네? 네. 이 <웃음> 외국물 있어요. 아 맛있겠다. 아이 역시 네. 아, 그유명 그 미국물인가요? 맞아요. 오. 아 어때요 미국물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받아줘라. 받아봐. 그때는 아, 이 아, 때문에.. 아, 에이티티였었잖아. 아니, 나 때문이야. 아, 왜리 에어, 에어, 에어, 에아아어 에어, 에 아, 에어, 에어, 에어, 아, 어 에어, 에어, 아, 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을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을어 에어, 아, 베스가 아이 그런데 그때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음 모기가 어디 모기가 있어 뭐야 <웃음> 이목 모기가 없고 이목을 집중하네 아 제가 요즘 또안 그래도 이 곰돌이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이 사과 분에 네그 공돌이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 되게 장화분이 어이 쫑오쫑오를담 위에 공돌이가 맞죠? 오해 너 잘한다 나는 너는 개어응 그러니까 강아지보다는 크고 아이 음. 말고 나 잘하 나는 잘안나 잘하냐고 물어보면 아나 <웃음> 개예요? 아니면 <웃음> 개를 잡아주신 <잘안 웃음> 큰개그개아나 아, 아, 개에서 생각나는 그런... 거민기야나 얘기하면 안 되냐 어. 아안돼안돼 <웃음> <안 돼? 응. 웃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일런가들도 너무 웃기네 야 짜잔 어잘 나왔다 야 종호 야니잘 찍는다 그치 <웃음> 이거 경게아 다시 해야겠다 아 이거 이쁜거 더 있었구나 우와 뭐야? 오만하고 쓰지 않네? 아 나는 컨셉 살짝 좀안 맞는구나 음. 와 이거 봐 너 아, 귀엽다. 우리만 음, 또 하나 써줘야지 이런 것들. 남반대 거의 다 만드시고 계신가요? 네. 저희 이제 시작해볼게요. <웃음> 이게 타임 오버가 있거든요. 그 타임 오버 되면은 그대로 그대로 붙이기 때문에 그 타임 오버가 되지. 뭔데요? 그 이제 어 타임 오버라고요. 너 진짜 기흥공 세력 높다 이렇게 이제 시, 시험도 100점 맞으라고 100점 급하게 한 라인까지 한텐다 화이팅 진짜 너는 펜드카드로 어. 썼구나 빅서세스 와, 수월해 수월해 와 여우 스티커 아니야? 어, 혹시 생년... 생명... 차이전스 어, 있니 뭘 이런 스티리는 무심한 듯이 툭툭 쳐주는 게 전혀 무심하지 않았는데요? 무심하면 고심했던 것 같은데 점심 먹었어? 응 그거 어. 고프본 응. 대화예요? 응네 뭐라고요? 무슨 대화냐고요? 맞죠 맞죠 맞죠 자 기온 어, 스틱이 진짜 많다. 그니까. 짜. 하고 이제 이걸 어디다 넣어요? 네, 그거를 아넌네아 네, 아, 이렇게 봉투 안에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 명씩 발표를 해볼까요? 시간이 아직 더 있을까요? 아직 시간 돼 있대요. 아 오케이. 댓글 좀 읽어주세요, 다했습니다그려 다시... 아, 네, 다하신 분들은 댓글로 에이틴이랑좀 얘기 좀해주 함께 해주세요 What a 어, 럭키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영, I love you I love your new hairstyle Thank you For you 윤호 는호... 점점점 하트 민호 씨, 오늘 이쁘네요. 저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한 게 여기 써 있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해요. 얘들아, 거기 몇 시야 안 피곤해? 여기 7시 11분. 괜찮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민기야 날 가져. <웃음> <웃음> <웃음> 얘기를 해 <웃음> 아무 <한> 말도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은 지금 반포 자이 만드는 현장을 함께 하십니다. 반포 <웃음> 어, 자이? <자의>?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떤 게 반포 자이지? 저는 <웃음> 반포로 안 살아가지고. 아, 이크아닐까이 자이씨가. <웃음> Hello. 오, <웃음> 우영 포기 아, 포기가 그냥 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웃음> 제가 don't forget 아 <웃음> don't, don't give up. 여러분 와, 제가 <웃음> 저희 인생 목표가 서두르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인데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전다 했습니다. <웃음> don't give up, 우영. 정우도 너무 이쁘당 만기야, 너무 귀여워. Oh, thank you. Hi. Say hello for me. Hello. 자, 여러분. 네. 시간이 끝났대요. 와, 너 잘한다. 아, 야, 는 진짜, 진짜 감성이 있다 이거. 와, 왜 이렇게 잘해? 보컬이야. 자, 그럼 종호씨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발표를 레이티니아 떼보도록 합시다. 아, 저는 다못 끝내긴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 잘했다 그냥 글씨 위에 네이클로버를 그렸고요 좋은 표정들을 글씨마다 어떻게 이렇게 L.U.C.K를 예쁘게 쓰냐고? 다행히 못쓴 거야, 잘안 보게 아. 쓰네요 그랬구나 부풀어 왜끼우요나 보였는데 얘가 붙였어 아, 그래요? <웃음> 한보여세요 얼굴을 저는 이렇게 <웃음> 어. 마무리를 Okay. 오케이. Okay. 저는 이렇게 편지를 썼고요. ATG X Dispatch 이렇게 컬래레이션 느낌 어, 느낌 어. 한번 들어봤고요. 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곰돌이를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그렇게 어, 길진 않지만 가득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썼습니다, 여러분. 네. 아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2 0 2 2년 2 2년이었습니다발음 아, 제가 안성원 뭉개지고 니내 2022년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저 ATG 우영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ATG 2022년도 좋은 음악, <웃음>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ATG 우영 올림! 오. 네. 발음이 향상되셨네요? 아, 향상 네, 향상돼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는 이제 오! 어, 네이블러버를하고요 응. 그래서 어. L, C, K를 담았고 이제 에이틴이한테메시지오라해도 파이팅 하라고 이렇게 음. 시험 100점 했다가 빅서스 이런 쪽으 의미있는 스티커를 좀 담았습니다 음. 오, 민, 어 믹이 잘했다잉 이 노래가 저는 2022년 생원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안에 네. 제가 또팬 네. 분들이 막볼수 있는 받으시는 네. 팬분들볼수 있는 네. 아. 구조를 만들었어요 어 진짜? 잠깐 어, 보여드릴게요 보내, 보여주면서. 사실 아까 그 접수를 한 번. 아 이건 이건 좀 약간 좀 스페셜 느낌으로 어, 그 아, 아, 나,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뭐 비춰서 보이는 보이는 거안 된다. 음, <웃음>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어 미니스 사인도 했나? 그렇습니다. 예. 종욱씨가 사인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 이제 곰돌이랑 하트랑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한번 한번 만들어 이렇게 넣어봐요. 이기 봐요, 땡큐. 이단아 우리 애기들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어, 스티커를 하나 붙여줬어요 아, 귀엽다 아, 스티커 붙여줘야 돼?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자꾸 벌어지니까 띵, 어... 이런 느낌 나는 스마일 네 자, 됐고요 그럼 저희가 또 다른 타자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 다음 유닛이 또 있거든요 네, 댓글을 3, 4개 정도 읽고 네.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다 네. 이쁘당 저 주세요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Too cute, 귀엽대요. 오. 이거 주는 건가? 점점점점 물음표 <목소리> 그럼요, 우리 에이핑니에게 네, 선물해주는 행운의. 아 추후에 디스패치 SNS에서 공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민기 너무 잘생겼다. 고마워요. 음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해볼게요 오케이 마지막 으로 이걸로 가겠습니다 좀. 음. 핸섬. 오. 핸섬. 또. 자, 네. 아, 이렇게 이제 라이브를 디스패치 라이브와 함께 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네. 어, 일단 a t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희가 만, 직접 만든 거고 또 꾸민 거니까. 네.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어, 이거 받으신 분들은 2020년 꼭. 행복한 한 해가 됐습니다으세 20, 2020년이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바은이 훌륭하거든요 2022년 2 2년이라 했는데 네. 원래 디, 뒤에가 살짝 어, 무검 요그니까 아, 아, 진짜 원래 말말될될될 네. 그그 제가 원래 그 맥버릇이에요, 에 자꾸 이렇게 여겨 미국에 <웃음> 있다보니까 무금 처리가 자주 일어나고네 알겠습니다 우리 에이틴, 저도 우리 에이틴이가 올한해는 너무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고 또 행운만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그걸 마무리 그렇게 할까요? <웃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아 어, 네. 좋아요 좋아요 새해 복많 들어야 니까요 하나, 둘, 셋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웃음> 안녕 자 우리 에이호이 이제 다음 호호기다리리 있으니까 어디호지 네. 마시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